술덕후 동생이랑 술덕후라는 동생이랑 술 한자일건데 덕후가 추천해준 어, 저랑 꼭 한번 같이 가고 싶다고 했던 19번 소주방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이에어 어, 술덕후입니다 잘하십니다 <웃음> 술덕후. 네, 저, 저랑 좀 같이 한번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온 곳인데 아우 분위기가 괜찮네요 어, 소주방 괜찮은 짓 같은데요 어. 19번 소주방 야 안주들이 많다 <웃음> 포항에서 제일 유명한 늦게까지 있는 네. 소주방. 아 유명하고. 보통 담배 소먹고 이제 마무리는 거예요 항상에 한 아침 막1시5 시까지 기본이고 음. 뭐. 항상 이 포항의 <웃음> 술자리 마무리를 지어주는 곳이네요뭐더 <웃음> <웃음> 좋은 곳또 소개해 줄 우리 아우더 땡큐 네. a n k 이거 먹어요. 어? 네 주포하고 오 이거 또 토마토로도 이렇게 주네 오, 이거 아 이거 항상 주는 거야? 네올때 약간씩 바뀌는데 음. 요건 이제 마약 주포라고 음. 추가하려면 오천 원이에요. 야, 요것만 서비스로 주고. 아, 여기 서져 있구나. 네. 수가 좋잖아. 아. 오케이, 오케이. 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시킨 게 지금 소찌개하고. 소찌개랑. 고갈비. 고갈비. 아, 네. 고갈비도 좋죠. 네. 맛있죠. 네. 오늘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니다 아니, 아니, 될까요? 이거 그. 저기, 숙취수제거든? 해 어. 숙취수제인데 해 이거 괜찮더라고. 오빠가. 다음날부터. 물에 그냥 탁 넣어가지고. 파도 먹는데 라이할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배포 비타민, 발포 비타민식으로. 근데 먹고 난 다음날 갈증이 확실히 덜 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요거 여러분들, 이거는 무슨 뭐 그런 환관게 아니라 많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나이부터 제가 먹는데, 이게 좀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릴 만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시켜드 좋을 가고 타이거 드립니 타이거 드립 얼마 정도 나요? 요게 요거 3개 들어있는 게 4만원대 좀 비싼데 얄이 많이 들어있어갖고. 한 10개 들어있는 거 같은데 음. 한달 치겠네 한달치 그렇지 그렇지 한 달씩 한 달씩 한 달씩 한 하나 는 이거 괜찮더라고요 전어 음. 약간 살가 같은 느낌 음. 그래서 발포, 발포가 좀 나다 보니 음. 나는 이거 확실히 좀 괜찮아요 깜깜깜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지금 네. 딱 막혀 있어가지고 문도 닫을 수 있고 <웃음> 해가지고 어, 몰리하는 <몰래 웃음> 분들한테도 굉장히 맞아요, 또 맞아요. 좋은 어떤 뭐 그런 뭐 최근에 우리 또 참피정님 이게 이렇게 참피정님 <웃음> 우리 백만 축하를 같이 갔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렇죠 그랬죠. 가서 여성분과 소개팅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제 보통 네. 면뭐뭐 소개를 받은 네. 자꾸 참피정님이 네. 선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뭐. 맞선이라고. 아, 네. 기업이 뭐 근데 <웃음> 지금 뭐. 뭐 연락을 하고 계시는지 요즘 뭐 여쭤봐야 되는지 연락을 이제 신청을 했고 네 아이고 아 이제 다음 주에 한번더 뵙기로 했습니다 축하하드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또 아이고, 좋은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좋은 만나 이렇게 하면 또 좋잖아 요 여러분들 형님도 아, 어서 이렇게 한분 만나셔야 되는데 응 <웃음> 이제 <웃음> <웃음> <진짜> 뭐 점점 집에 많을 같아요 아잉 다홍색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찍고 참피디님 주변에 이렇게 청년자들만 빨간 뚜껑 님이아 네. 나는 우리 아니, 빨대 형님을 제가 절대로 뭐 아는 게 아니라 어, 그런 경로는 안 가고 싶은데 어우 네. <웃음> 이거 찌개라는 건데요 야좀큰 뚝배기에다가 로고 어, 18,000원 오자 이건 뭐 소주 한주 맛이 없을 수없겠군 네. 경북 지역 왔으니까 어, 맛있는 참 참소주 네. 한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사 사사소아 사사사 사 음. 어우, 오, 요거. 오나 이거 비슷한 느낌 뭔지 알아? 어우, 써주 안 되죠? 이제 평동 가면 이 국물 느낌이 살짝 그 되지 그 애호박 찌개 국물 느낌처럼 살짝 이렇게 고춧가루 아, 고추장 느낌 살짝 나면서 소고기 향이 쫙잘배 있어요. 아! 야 이거 좋다 아 아. 소고하고 무, 뭐 양파 이런 것도 들어가고 채소가 네, 은근히 실요 가격이 상면도 있구나 있고. 가격이 싼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늦게 와서 가격은 좀, 내가 봐서 적당한 것 같아 야, 야밤에 와서 뭐응그렇죠 음, 그렇지, 네, 그렇지. 이런 아, 아 그리고 시원한 느낌 내기 위해 이런 콩나물도 이렇게 좀 들어가고 아. 소찌개라는 게 근데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? 소 찌개나 처먹어요. 그죠그죠 저는 어. 저도 이 지역 말고는 못 봐서 호왕 지역에 소 찌개라고 부르는 게좀몇개또 있나요? 어 예, 네. 그냥 고깃집 가면은 네. 돼지 찌개, 소 찌개 그리고 음 찌개 많아요. 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밥두 공기 에 된장찌개 먹지만은 아 약간 돈 추가해 가지고 돼지 찌개나 소 찌개 먹기도 하거든요. 음. 배고프신 분들은 누일 거랑 여기계란밥 있는데 계란밥이랑 해서 드시면은 또아 아, 계란밥 기가 막 예, 기는참한번더 음. 아, 해볼까? 쏴사사소 사. 아. 거의 매일 드시지 않으세요?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매일 먹다 보니까 이런 거아 이런 거 먹고 생필품 예. 야, 이런 거 요즘 가지고 다니지 이제 아 먹다 보니까 아 이런 가지고 다니고 아오 근처에 있으면 먹겠다 그죠 그래서. 그죠 맛있다 그냥 갈데 없으면 무조건 여기 온다 어, 오랫동안 장사를 할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따르는 게 아니라고 맛이 있어야 돼그거 뭐, 뭐, 물론 여기 풍기, 풍기는 분위기 다 이런 것도 좋은데 아주 자체가 괜찮네 맛이 완 끝내고 어. 색깔과는 다르게 그래서 엄청 맵다 칼칼하다 그런 느낌보다는 시원하면서 네, 부드러운 느낌의 고기 느낌 딱 나고 소고기 무국 음, 음, 아, 그래. 그런 느낌이 소직게아 음, 혹시나 여러분 이소직에 대한 기원이나 아니면 아 소치게는 우리 지역에도 있다라고 그,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음. 소주방가 19번 소주방이라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? 19번이라고 하니까 아 그.. 그건 잘 저희가 여기 올 때쯤이면 그런 거 궁금해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여기 오면 거의 꼴라 상태로 와가지고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아마 이거 보시는 포항분들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? 저기 이럴 겁니다 아마. 아 이거 술이 그냥 쭉쭉 들어가냐 아, 아니 아뭐 나오자마자 다비었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이번여러분들 고갈비가 나왔습니다. 이분 두께가 요 두께가 이난 이분은 이분이이분 이분은 이분은 이분은 이분은 이분은 이분 이분은 자 싫어합니다 요 뼈는 딱다가 요건 이게 딱 그냥 요큰 뼈가 없으니까 딱 뜯어서 먹으면 될것같아찍먹으로 왔다 아주 촉하네 오아이 잘하네 아하네 제가 음 생선을 좋아하다보니까 꽃짱 맛이 딱맞면서 음. 아, 요거는 양념을 굽고 나서 그냥 이렇게 싹 바른 것 같아요, 음. 그죠? 양념이 점점 타서 그런 것같은데 음, 네, 그런 것 같네요. 살이 엄청 촉촉해요, 이게. 음. 네, 맞아요. 여러분들 이 친구의 채널에는 그 여러 가지 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뭐 어떤 것과 어떤 거 먹으면 좀 궁합 좋다라는 예.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해가지고 채널로 지금 이제 업로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음.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<웃음> 감사합니다 자 한자도 해볼까 사사사 아... 어, 어... 어. 어 고독하셨다 원래 고갈비는 막걸리랑 먹지 않나요? 고, 고갈비 있으면 뭔데 이건 뭐? 아 하긴 이렇게 비정도면은 자 여러분이 남은 안주로 저희가 좀 라이브를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먹으려고 해요, 여러분들. 아 진짜 오늘 이게 좋은 집 알려준 우리 술독하고 너무 고맙고 호환까지 왔는데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줘서 아어 언제든 또 오, 찾아주십시오.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. 저희 형님 얻는 여자친구도 생기시고 네또 이렇게 매일 술 드시는데 제발 좀 건강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 그럼 여러분들 어,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 또는 어,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? 자 여러분 소란사장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.